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파이널에서 주한 청산캠프를 저희가 참석하러 출발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우리도 여기 1 7조부터 해서 1조까지 우리 선생님이 계실 때 캠프에 아, 아, 아, 아. 도착했습니다. 아, 아. 야 이에빈 안녕해 <웃음> 무시하고 있어 야 윤성이 안녕해 <웃음>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활동이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 그거 가짜야 그거 진짜 신 아니야 너희에게 풍요와 번영 가져다줄 수 있는 진짜 신이 아니야 너희가 믿어야 하는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면 다 여호와야 임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 둘셋 기억해 너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예, 예, 사람이야 수 어, 어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좋하고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정은 다 끝이 났고 아이들는 조별모임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 상담자 모임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했고요 공과도 했고 이제 1프로젝트라고 캠프 모든 인원들이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회의하면서 주문을 했고 밥먹으라이거 전에 아이들은 마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얼굴에 피로가 보이네요 <웃음> 안녕 파이 청소년 캠프 대회 이배로 대회 16조 그의 목소리가 들려 15조 경기를 듣고 지금 붙여야 돼아 이걸 붙저놨어요나이 엄청 많이 열렸어 내려내려,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됐어 하켓아 이거 붙여 아시겠죠? 난 이해 못했다고 이해 못했다고 못했다고 이해 못했다고 받아주세요 아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아름... 선포하게 하려 습십니다 아! 선포하게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깨! 깨! 아, 는 아, 감사합니다. 이렇 엘리야처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알고 함게 네, 두께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오늘 너무 힘들어요. <웃음> 아 그렇죠, 너무 즐거운 네 여름 캠프입니다. 아, 파이디언 청소년 캠프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,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며 을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아, 힘드신 거 아니죠? 아니, 아네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. 아니 안녕하세요 조회생님 없는... 이팅온 캠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파이디온 캠프는 사랑입니다 아 왜죠? 어, 정말 아이들이 예쁘고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베풀러 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는 듯한 아 가겠습니다 가세요 <웃음> 자 오늘은 첫째 날.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농구나 뭐 물놀이나 등등 다양한 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경하러 좀 다녀보려고요 하나 둘셋 어. 살로 <웃음> 아니 아니야 쌍으니까 아니, 방수 되죠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 내가 범수한테 다녀와야 된다고 아니야 내가 가면 돼. 아니 내가 범수한테 다녀와야 돼방어아이거이거나 갑니다, 갑니다. 고맙다. 니다습니다 네, 업시니다 어때요? 물에 <목소리도> 빠지시니까. 마지막 저녁 예를 들려 갑니다 하나님을 음.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너무 잘하시는 토라니다저는 지금 음. 시고요 음. 아이들을 돌라주 아이들과 마피아를 합니다 시이팅 <웃음> 하나, 둘, 셋! 셀럽! 셀럽! 셀럽 파이팅! <웃음>